그냥 넌 어떻게 지원하게 됐어? 가도 후회할 것 같고 안 가도 후회할 것같고 그냥 가서 후회하자. <웃음> 그래서 편집해 주시고. <웃음> 저는 아카데미에 있으면서 제일 좋아하는건 작품을 제작하면서 1년 동안 애니메이션만 그리고 영화만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인것 같아요. 어 아카데미도 물론 지원금이 <웃음> 이 나오고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게 장비와 공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. 작품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. 그리고 아무래도 영화를 하는 친구들 동기들이 생기고 어,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. 애니메이션을 할 때도 뭐 촬영과 친구들이나 아니면 피디과 친구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어, 1년을 4개의 분기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1쿼터, 2쿼터, 3쿼터, 4쿼터로 진행을 하는데 철저히 제작 위주로 작품 하는 것에 다 도움이 되는 수업들 네. 그, 그 이후에도 도움이 될 수업들로 네.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자기 시나리오가 있는데 뭔가 만들 자신이 있다. 뭐 평소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싶었을 분이나 감독을 꿈꾸시는 분 확실한 건 아카데미에서 뭔가 어 애니메이션 이론이나 아니면 툴을 가르쳐주거나 이러진 않고 전혀 그러진 않고 애니메이션 연출자를 꿈꾸는 분들이 보시면은 가장 어 좋은 환경이다 영화 아카데미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소규모로 집중적으로 한다는 점이 매력인 것 같아서 뭐 비유가 너무 세긴 한데 파일럿 한 명을 이렇게 키워내는 느낌? 그래서 멘토링이나 크리틱도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크리틱하고 멘토링하고 같이 모색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진검다리가 될수 있는 아카데미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영화 아카데미 애니메이션 전공은 20년 전통의 학과입니다. 어, 지금까지 150여 명의 졸업생이 졸업해서 한국애니메이션 현장에서 최고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번에 저희는 6명 내외의 그 입학생을 선발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셔서 1대1 집중 멘토링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입학생의 경우 1년 안에 자신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 작품을 토대로 해서 한국 애니메이션 현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저희 애니메이션 아카데미는 문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.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많은 분들의 응모 기다리겠습니다.